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듯한 뭐 보고서나 뭐 제안서 같은 것을 쓰이기 좋은 디자인인데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처럼 표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매우 쉽게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텍스트 상자부터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여기다가 일단 내용을 적을게요. 내연, 기관, 산업. 그리고 아래쪽에다 내용을 삽입할 건데요. 내용을 삽입할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합니다. 굳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적절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을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텍스트 상자를 약간 만 왼쪽으로 움직여서 텍스트가 저절로 한 칸씩 띄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는 칸은요 음 여기 상단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글머리 기호를 통 누르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까지 입력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텍스트 상자구요 여기에서 이 글꼴들을 바꿔 줄 건데요 이 중요한 제목은 굵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굵은 글꼴 중에서 에스코어 드림체 라는 글꼴을 매우 좋아하니까요 요거를 할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얇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꼴을 조금 더 크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작게 글씨 줄 간격도 조금 더 넓혀주시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할 건데요.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또는 스톡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이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놨었다면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2019 버전 이상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스톡 이미지를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 주는 고품질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무료로 쓸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 눌러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삽입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삽입을 했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자 내연기관 산업에 관련한 이미지를 오른쪽에 집어 넣어 봤고 자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 세트가 지금 여기 보면 상하좌우 잘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가 여기 있는 이미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죠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어 내용을 입력했을 때그 다음 내용을 똑같이 입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가 들어갈 텐데 텍스트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 또한 어, 여기 있는 이미지의 상하 크기에 맞게끔 내용을 좀 축약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넘어가선 안 돼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길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톡 놓을게요 그러면은 저절로 복사가 되죠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이 텍스트 상자를 오른쪽으로도 복사할 거고요 이미지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지만 선택해서 일단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쉬프트키 누르신 채 하나하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좀 대칭되듯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들과 개체들을 선택해서 좀더 중앙으로 내용을 배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중간에 화살표 도형을 넣어줄 건데요 도형 블록 화살표 중에 여기 있는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선택해서 여기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삽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 모양이 너무 두껍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노란 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줘도 좀 얇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색상은 그냥 어두운 회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복사해주면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용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는 어떻게 바꿀까요 그냥 단순하게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그리고 파일에서 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톡 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미지를 바꿨는데 이게 세로로 긴 이미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들은 같은 비율로 잘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맞추실 때 이렇게 상하좌우로 늘리지 마시고 이미지 선택 후에 그림서식, 자르기, 가로세로 비율 여기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비율들이 나오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율은 4대3 비율입니다 이 4대3을 톡 선택해 주시면 이미지가 다 똑같은 비율로 바뀌게 돼요 자 4대3 이것 또한 자르기 가로세로 비율 4대3 이것도 자르기 가로세로 비율 4대3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것도 4대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시켜서 맞춰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까지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까지만 전부 다 어,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탁 튀어나온 듯한 느낌처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만드신 자료에서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확대를 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 부분에만 영역을 지정해서 사각형 도형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단색 채우기 흰색을 눌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실선은 색상을 좀더 눈에 튀는 색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한 2.5pt 이 정도로 해줄게요. 이거 너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얀색 도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주게 된다면 똑같이 보입니다. 그쵸? 아이 부분이 내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뒷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형은 흰색으로 해도 이질감이 없게 느껴지죠. 만약에 뒷 색깔이 좀 다른 색이라면 여기 있는 이 배경색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네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 줄게요 이 슬라이드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슬라이드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다섯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형 네모 도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드에 꽉 채워주겠습니다. 슬라이드에 꽉 채웠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이번에는 선 없음 색상 검정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투명도는 음... 한 20%?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뒤쪽에 내용이 은은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 그렇죠. 그럴 때 마우스로 바깥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 네모 상자, 하얀색 상자를 만들었었던 그 영역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 부분만 강조되듯이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텍스트와 아이콘과 이 모든 것들을 조금만 크게 키워줍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르신 채 대각선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만 키워줄게요 조금만 키워줬는데 텍스트의 크기는 커지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또한 한 칸만 여기에 한 칸만 살짝 키워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랑 그 다음에 있는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수 있죠 좀더 확대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환 효과를 주는데 전환 효과 중에 파워포인트 2019버전 이상에는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해 줄수 있어요. 이 모핑 효과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지는 듯한 느낌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만약에 나는 이 굳이 이 효과를 쓰기 싫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밝기 변화만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커진 듯한 느낌처럼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2022년 땡땡 하는 산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위에 있는 거두 개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라고 하면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떠셨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슬라이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특히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도형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텍스트 의 크기도 키워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